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파커에서 나온 벡터 만년필인데요 벡터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어, 가격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시중에서 16,000원에서 2만원 정도로 싸게 구하실수 있습니다. 파커라는 네이밍에 안 맞게 꽤나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네, 일단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생겼는데 일단, 파커의 특유의 클립 모양이 이렇게 있구요. 그 다음, 에 전체적인 모습은 좀더 일자형으로, 일자형으로 쭉 내려오다가, 테일 부분에, 여기 위에 이제 캡을 씌울 수 있는 이런 알루미늄으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관은 딱히 특별한 별다른 특징은 없어요. 특징 없는 좀 재미없는 심쾌한 모습인데요. 여기에 파커, 원래는 여기에 파커라고 여기 원래, 아, 파커라고 여기 원래, 각인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이번에 잉열되면서 살짝 바뀌었나봐요. 이번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뒤에는 여기 프랑스라고 적혀 있는 모습이 각인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근데 색깔 때문에 잘안 보일 수 밖에 없네요. 잘안 보이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 안에 내부를 살펴볼 거예요. 내부는 간단게생겼어간단하게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일단, 여기에, 피드, 피드 쪽이 이렇게 생겼구요. 피드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립존이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 안쪽에는, 어, 제잉크가또안채놨네요 잉크 안쳐놨는데뭐가래 나오긴 합니다. 잉크안채놨는데 여기에, 어, 컨버터가 이렇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컨버터가 이렇게 내장이 되는 경우가 됨인데 말이죠 조금 중국산 제외하고는 컨버터가 내장되는 경우는 조금 되인데 이번 파커 제품 벡터 같은 경우에는 컨버터가 기본 내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커로 입문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장점을 말씀까지 단점 말씀드려야겠죠 단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잉크 내주 소장량이 좀 작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컨버터를 그냥 쓰고는 있는데 많은 분들이 컨버터를 새로 사시더라고요. 컨버터를 새로 그냥 그좀큰 걸로 사가지고 따로 사시는 것 같은데 어 일단 기본 내장량이 작아가지고 많이 좀 쓰기가 힘들어요. 그다음에 내구성이 약해요. 어, 1 6 0 0 0원에서 2만원 정도면 솔직히 말해서 뭐5 0 0 0원이나6 0 0 0원더 추가해서 라미 사파리 만년필에 솔직히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라미 사파리 만년필에 솔직히 어, 말씀드리자면 안에 컨버터로 내장이 안 되어 있고, 잉크도, 잉크는 뭐 물론 개별 구매해야 되니까 뭐 잉크도 좀 타는 편이고, 잉크도 좀 타는 편이고. 어, 그리고 비싸게는 무엇보다 비싼 이것보다 비싼데 왜남미 사파리 추천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남미 사파리 같은 경우에는 튼튼해요, 튼튼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고 닫았을 경우, 이렇게 열고 닫기 그 자주할 경우에는 여기에 박살이 나요. 제가 이 파란색 이전에 파란색 이전에 이 파란색 이전에 검은색을 샀었는데요. 여기 이 부분이 망가져서 버렸습니다. 망가져서 버렸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남이 사파리만을 배추천드리는 바에요. 아, 그리고 제가 피해감에 대해 설명 안 되는데, 피해감 같은 경우에 되게 스무스한 편이에요. 스무스한 편인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이게 지금, 아예,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두께 조절이 제대잘안 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요촉 같은 경우에도 내구성이 좀 많이 약한 편이에요. 좀 약한 편이어가지고, 그냥 솔직히 모르고 툭 떨어뜨렸을 경우에 그대로 박살이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남미 사파를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파카 벡터에 대한 리뷰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